지원사업별 FAQ 콘텐츠, 창업단계와 단계별 수행내역 이번 시간을 통해 창업을 하는 다양한 방법과 준비사항, 그리고 창업의 진행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창업의 방법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로 창업의 주체가 개인인가, 팀인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창업 아이템이 언제 선정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처음부터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창업되는 경우도 있고, 소상공인 창업을 통해 사업의 성장 기회를 확인한 후 성장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개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초기 소상공인 사업을 통해 성공 모델을 확인하고 이어 기업형으로 성장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창업방법의 요체는 결국 창업자의 꿈과 목표,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과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창업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와 기획단계, 시제품단계, 상용화 준비단계, 사업화 단계, 그리고 성장추구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의 중요한 한 축인 아이템을 중심으로 볼 때의 단계로 단순하게 보면 준비와 수행의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는 사업을 하는 주체인 나와 시장 요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업을 할때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가 아이디어와 시장 조사를 통해 아이템을 확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좀더 세심히 바라보면 이에 못지않게 나에 대한 성찰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이 기회의 창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통해 해나가야 할 업을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와 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기 있게 해나가야 할 이유를 먼저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나의 앞에 놓인 불확실성이 무엇이고, 이 불확실성으로부터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 과정에서 만나게 될 위험요인도 발견해야 합니다. 위험을 고찰하는 이유는 계산된 위험을 통해 위험이 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해법을 필요로 하며, 적절한 해법은 경제적 수익으로 직결됩니다. 우리가 가진 해법의 기장 기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기회 요인을 살피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죽어도 열심히 한다와 같은 행동 원칙을 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수행할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함으로써 성과지향적 행동들이 우선되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그 후에 사업화 추진 단계는 앞에 차트에서 보여준 단계를 밟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창업을 시작하면 창업자는 여러 위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연구를 했는데 제품화가 되지 않는 경우를 악마의 강이라 표현하고 개발은 했으나 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진입을 했는데도 그 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의 핵심인 적절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장 진입엔 성공했지만 그 뒤에 따라야 할 전기다수 수용자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겪는 위험을 다윈의 바다라고 합니다. 이런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 중심의 사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음에도 내 생각이 세상에 통할 것이란 고집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반화의 오류를 만들어냅니다. 시장과 격리된 제품이나 기술은 달리 말해 시장성이 없는 것이므로 시장적 성공을 기대할 수 없겠죠. 따라서 아이디어를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활동은 바로 시장조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초기 단계에선 나의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시장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비즈니스 모델 확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사업화의 경우 원천 기술이 상품이 되기까지의 거리는 매우 멀고 험한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창업자들이 기술의 가치에 매몰되곤 합니다. 즉, 기술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화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많은 창업자들이 시장 요소를 강과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시장에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등의 사업화에 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막상 창업을 시작하고 난후 길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내어놓는 제품은 혁신 수용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각 수용자에까지 이르는 사이클을 따릅니다. 또한 기존 서비스나 제품이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어떤 시장 단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시장 진입 전략과 우리의 제품 차별화 전략도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활동하게 될 시장의 속성과 특성, 그리고 시장 성숙 정도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대응 전략의 수립이 창업 초기 단계엔 무엇보다 중요한 활동입니다. 다음 도식은 전통적인 마케팅 스윙 프로세스 맵으로 좀 오래된 개념이지만 여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케팅이 시장지향적 활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지향적 활동을 위해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각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자기 나름의 사업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 초기 단계에서 시장조사 활동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할 가장 주요한 요소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가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기존엔 없었던 성능, 효능, 편리성을 갖는 뛰어난 상품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상품 기능, 효용, 편리성을 크게 개선한 상품인지 기존 상품의 감각적, 심미적 가치를 좋게 개선한 상품인지 또는 새로운 점이 무엇인지 잘알수 없는 유사한 상품인지 사용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음 그림과 같이 우리가 선정한 아이템이 가진 성격과 시장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품화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시장에서는 어떤 가치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체계화해서 내부적인 역량으로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창업시장은 과거에 비해 시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하기가 쉬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을 활용한 데이터 중심의 시장 파악 역량을 갖추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을 진행 중이라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디지털 마켓에서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가? 없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통해 무형적 차별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일상화하십시오. 체크리스트는 모든 창업 단계에서 가장 빛나는 여러분의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